에잇? <웃음> 잠깐만요. 에오 <왜> 이래요. 이뻐요 커딤보 유리 부바워야 에.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. 마했어좀 <웃음> 약간 마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?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약간 어떤 뭔가 느낌이 약간 OL 똑같았어. 요 약간 office lady? office lady 똑같았어. 요 아닌가요? 일하는 사람 똑같았어. 요